So, 제 5의 원소가 철학의 원소라는데, 아,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지. 아, 참. 그래, 그걸 지키긴 지킬 건데, 그 철학이 나의 원 근원을 가가먹고 있었다? 근데 그 면을 또 깨우쳤어, 나는. 철학이 다가 아니야. 철학은 그냥 참고용인 거지. 실체가 아니야 난 마음속에 어, 철학을 신빙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 솔직히 그걸로 나가려고 했었고 철학으로서 내를 어, 기대한 분도 좀 계실 건데 미안해요 그러면 오늘도 네. 어, 구독은 해 주시지 말고 네, 그냥 좋아요와 댓글만 남기고 네, 가시면 됩니다. 그래. 철학자로의 그 너는 남겨둘 건데 단지 참고만 하는 용으로 봤으면 좋겠어. 철학이 전부가 아닌 걸다 깨달았거든. 일단은 어, 네. 이똥 같은 유튜버에 구독해 줄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은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. 대신 이것 두 개만은 꼭 해주라. 내가 조회수에 좀 집착하는 게 있거든. 음. 변태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. 그게 내 유튜버 그방송이기 때문에. 음. 그래 어,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게 나는 또 좋더라. 오늘 또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늦게 킨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울었어 레미제르 보고 ost를 보고 그 가사를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했는가 또뭘 깨달았는가 그거를 아마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의 견해를 넓히는 거는 역시 여전히 여러분들께 할 거고, 그래요, 여러분도, 어, 어, 누구든 만나면은, 어, 세지 않는 믿음, 이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. 나도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. 그래. 그래, 생각의 개수는 7 개라는 거, 어, 그거는, 가지고 있어 단지 그 생각이 근본적인 내 믿음에 의해서 뭔가가 빗받치고 응 어, 그래 그거는 어, 생각해 누가 뭐래도 안 바뀌어 내 믿음이잖아 그치 기회가 있을 때 잘하자